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속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공식 포럼에서 어, 한 속성으로 착용하고 사냥해야 한다는 그런 글들이 많았었죠 어, 그렇다 보니까 같은 속성 무기 세가지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오늘자 제2의 나라 공식 가이드에서 속성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우선 속성에 대한 상성을 알아봅시다 몬스터와 무기, 이마젠 스페셜 액티브에는 속성이 적용되고요 각 속성은 서로 상성이 존재해서 우세한 상성을 사용할 때 무려 데미지를 50%나 더 넣을 수 있고 반대는 역상성을 사용하게 될 경우 데미지를 50% 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에 맞는 사냥을 할 때에는 장착 무기 중 상성을 세가지를 넣어서 데미지를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 속성에 돈돈해서 우리 사냥 많이 하죠 여기서는 상성이 불속성이기 때문에 불속성 무기를 세가지를 착용하면 은이세가지 불속성에 불속성 공격력 추가 효과를 싹다 받아서 데미지가 배로 세진다는 겁니다 어, 지금 저처럼 착용할 시에는 나무 속성의 각성 효과와 강화 효과, 그 다음에 물 속성의 강화 효과의 공격력들만 적용이 되고, 속성 부분은 현재 지금 불속성의 이 535, 이 불속성 공격력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 불, 불, 이렇게 불속성으로 맞춘 그 사람의 무기보다는 데미지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포럼에서 그 속성별 연구하셨던 분의 그 정보가 정답이 된 거죠. 각 속성에 맞는 무기를 세 가지 키워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37렙 때 열리는 이덱 부분에 설명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튜토리얼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덱이 왜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죠. 여기 이미지에서도 같은 속성을 다 맞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완전 이제 오피셜 가이드가 뜨면서 완벽하게 맞게 되는 거고요 총 다섯 가지의 덱과 다섯 가지의 속성 이 덱의 개수도 속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 뽑는 이 장비들 버릴거 없이 다 덱에 맞춰서 세팅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소각은 분들은 이렇게 배경 사성템 저도 운좋게 하나 얻었거든요 이거 어, 각성을 못하잖아요 우리 무소각금 분들은 계속 이렇게 운빨이 터질 수는 없는거고 이렇게 때문에 사성으로 같은 속성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삼성 이성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같은 속성 삼성들로 이렇게 한 덱씩 구성을 해야 할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 저는 불속성 사성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지금 삼성 있죠 이삼성을또 키워서 하나 넣어주고 또 뽑기하다가 나오는 불속성 삼성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그삼성을 키워서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넣어야지 불속성 세개 효과를 다 받게 되고요 특히 돈돈 같은 경우는 나무속성 그리고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 수급처이기 때문에 어, 불속성 세개로 구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뿐만 아니죠. 이마젠, 이마젠도 이 효과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마젠 중에서 공격형, 공격형의 패시브로 보시면은 각 속성에 대한 그 공격이 패시브로 적용이 되거든요. 자 공격형 불 이마젠은 이렇게 불속성 공격력 증가를 가지고 있고요. 방어 속성 보시면은 패시브에 나무 속성에 대한 방어력이 생깁니다 어느정도 몸이 버티는 구간이면 은 굳이 이 속성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성 공격력, 사성 공격형 그 다음에 이성이성 공격형을 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성 공격형이 없는데 한번 도감에서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쉽게도 불속성에서는 이성 공격이 없네요 얘도 지원형이고 스킬이 체력증가네 아, 하지만 액티브 스킬에서 10초 동안 공격력 5% 증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 이럴 경우 그냥 발바리우스 1성짜리를 껴줘야겠는데 자 패시브로 불공격력 30이 증가하죠. 이거를 각성을 하게 되면은 자 10각성 다 찍을 경우 150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발바리우스는 현재 이마진 테이밍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각성은 어,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각성할 때마다 또이 마스터 마스터에서 또 이렇게 챙길 수 있거든요. 요 수집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발바리우스를 먼저 십각성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십각성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속성에 대한 오피셜이 완벽하게 떴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덱을 맞춰볼 겁니다. 이때까지 레벨업으로 다 먹여버렸는데 아 이거 다시 키워야 되겠네요. 일단 발바리우스 테이밍으로 줍줍하고 그 다음에, 알루 부하에서도 좋아가지고, 일단, 불속성 3세트를 먼저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기는 제가 사각성까지 키웠기 때문에, 드라기는 뭐, 꾸준히 나올 때마다 각성을 제가 돌리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일성, 발바리우스 한개 넣고, 어, 나머지 하나를, 누굴 넣어주지? 4성이 떠준다면, 뭐, 쓰면 되겠지만, 무소가금이 4성 먹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4성이 뜬다면은, 루치, 아, 루치 지금 있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불덱 맞추기 쉬울 겁니다. 삼성의 드라기, 일성의 발바리우스, 이렇게 공격력 세 개를 다 맞춰버리면은, 어, 불속성 덱이 맞추기 쉽고요. 일단 저는 루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발바리우스를 시각성 노려보는 걸로 먼저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덱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불속성, 뭐 물속성, 나무속성, 빛속성, 어둠속성. 이런 식으로 각 속성별로 무기 3개, 이마젠 3개를 맞추셔야 됩니다. 15개가 필요하게 된 거죠. 무기 15개, 이마젠 15개 이렇게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맞추기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덱을 맞추기만 한다면은 어, 보스전, 그 다음에 속성에 맞는 사냥터, 그 다음에 카오스 필드까지 정말 사냥하게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성짜리다 버리지 마시고 식강성을 노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속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상성의 데미지 50% 증가 거기에 따른 모든 무기를 상성에 맞춰서 맞춘다. 이마젠도 똑같이 이 부분이 가장 1순위가 먼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중 먼저 맞춘다면은 불속성 돈돈해서 골드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속성을 먼저 맞춰주신 걸 추천드리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좀더 정확하고 알찬 정보들 모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